오, <목마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롱타임 노스입니다.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아주 아주 <목마일> <목마일> 네아谢아아아아 네. 네. <목마일> <아주>, <목마일> 아, 생겼다. <목마일> 머리 잘라 주신 것도 2년 만이네요, 그죠? 어 그러네요. <웃음> 참 오래됐네요, 그죠미웠선생님를 보다니. 선생님 아닙니다, 유튜버. 아, 미우 <웃음> 유튜버. 아니 중국 가셔가지고 뭐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저이거만큼 기억 납니다. 진상 손님들? 어, 어떤 분이 진상이셨나요? 탈색 했는데 탈색 안 했다고 우기고 파마 하는 사람들 있어요. 약 발음이 이제 다 녹아 내리는 거지. 아 에이. 중국 사람들은. 미안한 네, 건 아닌데, 그럴 수 있다고 봐. 음. 응, 응. 기본제 안돼요 네, 일부러 다 보겠습니다. 물어도 어떠세요, 고객님? 아, 기본제 하고요 아, 네네네. 아, 아오? 아. 네, 혹시 아오? 네, 혹시라도 사용하는지 알려주고 하셔야 돼. 아, 찍어 원두 좀 뭐야? 물 괜찮냐고? 물 괜찮냐, 괜찮냐고? 그쵸? 어. 근데 원두를 알아보네요. 원두요? 네. 난 띠를 잡을 거죠. 아, 띠를 잡을 거죠. 지금 샴푸하는데 물어도 괜찮냐고. 그만아니에 보이시죠? 죠 好우好우好우허우이거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1년 좀 넘었죠? 1년, 1년하고 한 4개월? 지금 저희가 이런 이 영상을 이렇게 나온 게 거의 한 2년만이잖아요. 그쵸. 그 사이에, 단개월 만에 이게 바뀐 거잖아요. 이제 원장님으로. 잠깐 소개 한번 해주세요. 자, 제 소개요. 네. 아, 예, 지미살롱 원장, 재밌습니다. 아, 재야지. 네. 몰라서 더한알 아, 어직원에서 원장으로 오시니까 어때요? 게다가 지금 이렇게 또 노른자당이 강남에. 많이 일단, 마음이 가장 편하고, 네. 소속게 되어 있으면 제약이 많잖아요. 음.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는 너무 좋고, 제가 원하는 거, 인테리어든 뭐든 제 마음대로 다할수 있었던 거, 눈치 안 본다는 거. 그게 아. 가장. 여기 혼자서 이렇게 하시면은 외롭진 않으세요다 어, 그런 걱정을 네.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외롭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데, 외롭지 않습니다. 손님이 계속 보니까. 어. 뭘카요 띠리한 <디디> 어, <3장 디디> 이제는 고객이 아니라 사실 좀더 친구 같은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 딱 외울 때 하나 있어요. 끝나고 청소할 때. 아. 그때 조금 동어예요 청소하는 시간 한 10분? 20분? 10분? 20분? 근데 왜 지미싸움이에요? 뭔가 조금 <디디> 지미? 그죠, 약간 전라북 쪽에 이제 약간 그 뭐, 띠미, 지미, 니미 뭐 이런. 그런 얘기 하시던데 원래 제 이름이 제임스잖아요. 제임스, 지미, 지미인데, 음. 제임스 살롱을 하려니까 있더라. 아. 그리고 지임 하려니까 티어관 같은 느낌인 거지 지미 이름 자체가 이제 제 이름을 쓰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기는 1인 살롱이잖아요. 네. 1인 살롱이면서 음. 프리미엄 살롱? 아, 꼭뭐 그런 프리미엄보다도 한 분, 한분 저, 음. 이렇게 1대1 맨투맨으로 다 케어가 가능하니까. 프라이빗하면서 이제 좀더 삶의 위치가 많이 조금씩 더 올라가시다보면 본인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이작가를 가더라도 룸을 원하지 사실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삶의 위치가 조금 올라가시다보면 이렇게 조금 더 이제 본인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적극 활용을 하는 거죠 저거더 편하고 사실 작업하기도 편하고 힘들진 않아요 여기가 약간 조금 미래 지향적인 그런 곳이네요 었그렇게 <웃음> 됐네요 <웃음> 네. 코로나도 영향이 있겠죠 외국 손님들도봐요 지금 외국 손님은 한 10% 15%에서 한 5% 5% 정도 되는 것 같아. 지미 원장님께서 영어랑 중국어 둘다 가능하시니까. 이디엔데. 이디엔데. 중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다 어디 살러 가야 되는지 물어. 지미 살러 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면 이제 뭐다 언어 가능하잖아요. 아 그럼 요 보고 있는 위에 친구들? <웃음> <웃음> 라이바라이바손님도 많이는 못, 못 봤잖아요. 여기... 한계는 있기는 하죠. 1년 반이 되셨는데 매출이? 올해. 월에... 하나 차이 나. 일인 미용실 하면 뭔가 힘들것 같은 그런 느낌만 있었거든요 항상. 직원이었었으니까 항상 저는 힘든 게 다른 거죠. 아, 달라진 거죠. 모든 무슨 일을 하셔도 다다 다 힘드시잖아요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힘드시잖아. <웃음> 유튜브 <힘들어>. 유튜브 힘들지 <웃음> 않나? 힘드시나요? 유튜브 힘들어요. 유튜브 힘들잖아요. 재밌긴 한. 저도 재밌죠. 네. 재밌는데 또 다른 부분이 또 힘들죠. 음... 평생 죽을 때까지 힘들다고 하더라 그럼 혹시 음. 뭐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미용 선생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또 이렇게 <웃음> 같이 이렇게 <웃음> 얘기도 하고 제 살롱도. 보여주고, 지휘 예. 네. 1대1 프리미엄 살롱, 프라이빗한 살롱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만족하고, 그런 대기업이 운영하는, 전에 제가 이랬던 데도 그렇고, 응. 그쪽이랑 또 이렇게 또 비교를 하면 또 다른 점도 있겠지만, 1대1 맞춤으로 하게 되니까, 좋은 점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손님 자체가 이렇게 많이 많으신 분이셨나? 아, 이분이 저랑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다고? 많이 느꼈어요. 근데 사실 그프라이빗도바르이 안되나? <웃음> 그래서 일대일 케어를 하니까 부담스러우셔서 또 안오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시겠죠? 음. 근데 이제 기전에는 이제 선생님 손이 다 거치니까 음. 이게 불편한 게 없다 안정감이 든다 스탭들이랑 음. 같이 하다 보면 뒤에 중화가 잘 됐을까? 의심도 되고 봤던 그런 것들이 아. 이제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럴 일도 음. 없고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더 열심히 다른 부분들을 제가 모자르는 염색이라든지 범위라든지 계속 교육받고 있고 고객들한테 좀더 계속? 계속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고객들한 조금 더 깊어지고 그런 거는 더 좋은 거 음. 같아요 기존 고객들이 음. 그래도 많이 받쳐주니까 그런 그렇다. 것들도 할만하고 음. 좋은 거 같아요 한 마디로 그냥 고객님들과 조금 더 가까워졌다 약간 음. 그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쵸? 어... 몰랐던 부분까지도 알게 된 거죠 그건 진짜 장점일 것 같아요 손님 입장에서는 음. 옛날에는 연애만 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약혼하는 느낌? 고객과의 디자인은 아무 친구같아도 그런 살짝 벽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음... 근데 전보다는 벽이 많이 허물어지긴 했어요 근데 그게 좋더라 고그 과유불급이라고? 조금만 더 너무 투같이하면도 힘드니까 그럼 여기 최종적으로 1인 미용실을 한지 그래도 어느정도 됐으니까 1인 미용실의 장단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객과의 1대1 케어 서비스로 음. 절대 뭐 소홀히 한다거나 이런게 절대 있을 수가 없죠 디자이너가 볼바른 디자이너라. 그리고 못 봤던 것까지도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고객한테 좀더 더 많은 것,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음. 편하게. 탈점. 꼬집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가끔은 지칠 때가 있어요. 혼자 하다 아, 보면. 아, 이때 아.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 음. 제가 몸이 좀 아플 때. 음. 그러면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 나중에. 음. 나이가 너무 들거나 이럴 때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 나이를 많이 드셨을 때는 그때 누가 도와주신분이랑이이을 네.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인테리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조금 그런 느낌이 제 감성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색깔 톤도 다 이런 톤이고 그리고 초록색으로 다 이렇게 해놨어요 초록색으로 그러니까 베이지 톤의 초록색 그리고 비, 비가 오는 날 굉장히 눈치 있고 눈이 오는 날도 굉장히 눈치 있고 비가 오는 날 소리도 막 들려요 기분 나왔어요, 지금. 그럼 잘못 오셨어요. <웃음> 시, 시베리아, 시베리아 벌판에 지금 오셨. 추워 죽겠네데 열정도 10도 이상인 거지. 최소 한 3일 전, 그리고 일주일 전 예약을 해 주셔야 좀 자기 본인 이 원하시는 시간을 잘 이용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주말은 항상 빨리 자는 거. 음, 네. 감사합니다. 네, 목표가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조금 가지고 있어요. 음, 좀더 키우고 싶은 저의 음, 욕망이. 그럼 이런 사람한테 1인 미용실을 추천한다? 네. 약간 그런.. 음. 개인적으로는 본인 고객님들이 조금 있으신 분들? 음. 처음 오셔서 혼자 가기에는 외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힘들 것 같아요 손님 없으면 음. 물밀듯이 막 이렇게 일을 하는 게 힘드시면 딱딱 음. 딱 끊으셔가지고 이렇게 해보셔도 이게 맞으시면 그런 부분들도 그래? 이상 지미 네. 원장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지미 살롱에서 음. 봐요 미녕 선생님 감사합니다. See you later. See you l a 자이이월쯤2